<웃음> <웃음> <웃음> <오우> <웃음> 오우 huh 아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평화 장점. 자, 먼저 생동지부터 사녕하들 일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촬영 허가는 당연히 받고 촬영을 하는 거고 예, 여기는 제가 배달로도 시켜먹고 한 번씩 몇번좀 촬영을 했던 곳이에요 아마 오늘 좀 먹고 싶기도 하고 해서 간만에 와봤습니다 생 닭발을 원래 좀 같이 좀 먹는 거를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 생 닭발이 떨어져가지고 예, 말씀대로 똥 예. 젤라도 오시면 소주 입새주 자자 <웃음> <웃음> 아우, 대단 <진짜> 부끄럽다. <웃음>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, 아직까지도 그런 시선이 많이 부끄럽네요. <웃음> 아우, 대박이다. 그냥 한 번에 먹 닭발이 없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. 아. 돔도 하나 좀 주문했으니까 딱돔에다가 맛있게 뭔가 보여드릴게요. 딱돔이 진짜 그 살짝 그 기름에 좀 튀겨가지고 먹으면은 아, 고소한 맛도 되게 맛있거든요. 맞아. 음. 김밥이 있나? 김밥에가지고 사 올려먹으면 맛있거든요 요거는 대체 가능한 식감이 없어요 어둑하면서 씹는 맛으로 즐기는 음식인데 음 비리대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맛있습니다. 음. 아유 맞아 어. <웃음> 입구 쪽에 앉아 있는 이유가 혹시나 아 뭐야 저렇게좀뭐 관심 받고 싶고 관심 끌고 싶어서 뭐 이제 입구 쪽에 앉아 나는. 자리가 여기밖에 없었어요. 와서 <웃음> 촬영할 때, 예. 에내가좀 조용히 촬영하고 싶었는데, 어때? 여기 드시는 다른 분들께서, 예. 제가 좀, 자, 실례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, 최대한, 어, 드시는데 방해 안 되게 좀촬영가겠습니다니까 다들 흔쾌히 그냥, 어, 편하게 하시라고 해가지고, 아, 어, 좀 감동 받았어요. 여기 지금 드시고 계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예. <웃음> 가자. <웃음> 아직도박술아쳐주박 아직도 <막슬쳐>, 아이고. <웃음> 나가 자, 여기, 여기, 여기. 자, 여기. 자, 여기. 자, 여기. 자, 여기. 자, 여기. 자, 다 자, 여 이게 별거 들어간 게 없는데 되게 맛있어요. 아, 그리고 김밥을 시키니까 이거 여기 나오는구나. 어. 자자. 아우. 아우. 아우. 별게 없는데 되게 맛있어, 김밥이. 진짜. 아우. 그럼 어? 닭 요게 살짝 기름에 튀겨내면 진짜 맛있거든요 요게. 음, 아. <웃음> 튀기면 뭔들 맛없겠어요 근데 와 요거는 단단한 지느러미 살 사이, 사이까지 해갖고 다 진짜 먹어야 돼요 그만큼 맛있습니다 진짜 아. 아우~ 음. 음. 소맥 좋지만 요거는 진짜 소주 한잔딱 하고 한점 확실히 근데 예전보다 딱금이좀 가격이 좀 올랐어요 예. 예전에 제가 다닐 때. 동쭈이 지금 19,000원이거든요? 제가 이거 7,000원? 네 7,000원 할때 보내줬어요 네 7,000원 8,000원 그때가 20대였는데 지금 이제 40대가 돼가지고 하하핳 <웃음> 자 아. 서서 서서 어? <목소리> 여러분 지금 그리고 저희 옆자리에 친한 친구 후배분이 계신데 제 엄청 팬이신 것 같아요 그서 러브샷도 했는데 그 화면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직접 한번 그 사라지는 맛을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한번 좀 보여줄까 요 <목소리> <목소리> 고등학교 동창 되게 친한 친구 후배분이신데 어, 또제 또 팬이라고 하셔가지고 자, 앞에서 직권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, 수고하셨어 감사합니다 아,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예, 어, 상진이랑 같이 한번 진짜 한번술한번먹어야같 예, 고맙습니다 우선 예. 뭐, 해봐까요 아유 깐거 아니야 <웃음> 아유 아유, 아유. <웃음> 하나 둘셋 둘, 둘. <웃음> 아니 근데 지금 오 아니 아니 잘 드시네 원래. 오. 이거도 네, 오늘만 너 뭐. 너안 나왔어요. 거기 다 드셨네. 오, 양이 오. 볼게요. 그래요. 일단 조막에 한번 봐요. Closure, 예. 괜찮아? 시니어분들 직관하고 싶으신 분들 더 <Y3> 앞에 계시니까 한번 예. 자, 이거 완전 그러면 옛날 클래식 버전으로 한번 갈게요. 아이. 싸싸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 <아유>. 이, <웃음> <아유. 웃음> 근데 네, 항상 진짜 항상 감사하면서, 거 네, 좀, 살아야겠네요. 아우, 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좀 많이 사랑 주시니까, 예. 네. 그리고 좀제 좋아해 주시는 분들한테 실망 좀 안겨드리지 않도록 저도 뭐 행동 이런게좀 잘하면서, 이렇게 잘저 영상, 찍고 한,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아우. 아우, 오늘 너무 감사하네, 진짜. 자, 여러분들, 여기 이제 손님이 좀 이제 더꽉 차고 해가지고, 이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으면 괜히, 어, 드시는데 도 불편하신 분들도 좀 계시고 하실 수 있으니까, 저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항상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